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꼬입니다 오늘은 금주와 200만개로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좀 거꾸로 역추적해볼까 합니다 신화등급 미만의 아이템은 갈아서 마력의 산물로 만들거고요 신화등급 이상의 아이템은 시도 횟수로 나눠서 확률을 역추적할겁니다 200만개도 사실 표본이 엄청나게 많은건 아니긴 한데 어느정도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회당 딱 10개가 들어가는 주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회에 100개니까 1회씩 횟수로는 20만번이 되고 10회씩 횟수로는 2만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이곳은 샤카도 상점이라오 측할 수 없는 나날들처럼 무엇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소? 남의 물건을 한번 사고 나면 단골이 안 되고 되겠 맡겨보겠어? 아, 기업은... 자 이렇게 해서 200만개를 다 뽑아봤는데요. 40만개 단위로 5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하려면 켜놓고 자야되겠더라고요 참고로 100개짜리 기준으로 1시간에 40만개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기 방어구 흑결정 상자가 총 14개 나왔고요 4세대 반려동물 상자가 총 19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금 조각상이 1064개 그리고 마력의 산물이 57만 1000개 정도 나왔는데 이소켓 이상 신화템은 다 갈아가지고 63만개 정도 됩니다. 일단 장비마다 뽑을 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와 개수로 계산을 하지 않고 횟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흑결정 상자 같은 경우는 14286회에 1개 조각상은 188회에 1개 반려동물 상자는 1526회에 한개 1소켓 신화템은 356회당 한개 2소켓 신화템은 7407회당 한개극 또는 진장비는 66667회당 한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횟수와 확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1회 뽑기의 주와 개수를 곱하면 어느정도 예상치가 나오겠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신화템은 금주화3 0 0 0 개당 한 개라는 이야기가 어느정도 맞다는 겁니다. 자 확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온 아이템을 은화로 한번 환전해 보겠습니다. 흑 결정은 캐시샵 가격으로 한 개당 142만 8천원 상자에서 총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상자 한 개당 857만 1천원으로 ,000 계산을 했고요. 조각상은 한 개당 20만원 반려동물 상자는 경매장 가격으로 4200 산물은 캐시샵 가격으로 한 개당 1667원 신화장비는 상점가 270만으로 계산하면 금주와 한계가 갖는 가치는 1805원이 됩니다. 실험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뽑을 때 단가가 싼 것을 뽑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심연템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지만요 아이템의 가격이나 산물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뽑을 때 개수가 적은 건 그만큼 많이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횟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흑결정, 조각상, 반려동물은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도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다만 심연템이 나올 경우에는 이 계산은 완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